포카 9 0개밥 사라 판매 밥 사라. 네 이거를 선을 그어놨잖아 일부러 그래서. 아 포카 9 0개밥 사라 선 긋네 판매 밥 사라. 나가라. <웃음> <웃음> 아 그래서 빗소리님은 저거 벌칙 언제 하신다고요? 어? 달아판. 빗소리는 무슨 벌칙이야? 나도 벌칙 걸렸는데 이번에. 어 같이 입을래? 나 같이. 자켓 코스프레 그리고... 하라 뭐라고? 너 니삭스에 멜빵이라고? 야 어쩌다 이런 벌칙.. 너 왜그래? 니삭스가 뭐임? 무릎까지 오는 양말 다리 이렇게 <웃음> 있으면은 큰 니삭스 와.. 어, 털 약간 이렇게 어디까지... 삐져나오고 어, 털 이렇게 삐져나와서 털.. 어? 그걸... 제모 하나요? 아진짜자 <웃음> 오프닝은 이렇게 됐고요자이 게임의 이름은 무엇이죠 H님? 아이 게임의 이름은 바퀴벌레 포커 바퀴벌레 포커 아. 진짜 바퀴벌레보다 더 여무스럽네 이거 저리가 <웃음> 자기 차례때 한 명한테 줍니다 뒷면으로 음. 그러면서 빗솔 이거 바퀴벌레야 아. 이건 바퀴벌레가 아니야 아 했을 때 까스 때 아니면 내가 갖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이게 바퀴벌레였으면 제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드는 게임이에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쥐야. 오 어, 그래? 이거 가져와서 확인하고 어? 이거 쥐 맞네 한펜. 하고 떠넘기기 어. 가능해요. 가 이제 라미님밖에 이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럼 2D가 마지막에 좋으니까 2D 대 라미예요. 그냥. 아 그렇게. 어. 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오케이. 네. 뭐야? 이 그래서... 밑에서 왜 카드가 나와? 누가 이거 숨겨놨냐? <웃음> 안패나 모든 종류의 카드.. 그 동물을 다 모았을 경우 탈락이고요. 으흠 음, 혹은 같은 종류의 카드를 4장 음.. 그렇게 해도 탈락이다. 탈락입니다. 그리고 왕 카드가 있는데요. 다른 거랑 다 똑같은데 이거 왕이야? 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으흠 그리고 이거 두 장의 카드가 조커인데요. 얘는 그냥 왕이 아닌 카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뭘 말하든 다 거짓말이에요. 아... 아 무조건 그러면 한판 하면서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목소리> 저부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노린제야. <목소리> 그 노린제 아니야. 응, 맞아. 어?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아씨안 속네 이걸. <목소리> 다시 케빈님 잘해. 아 그래? 음... 네. 아, 자신의 손패에 카드가 없어도 지는 겁니다. 이건 왕이야. <웃음> 오, 이거 왕이야. 왕 맞네. 왕임. <웃음> 아. <웃음> 오케이. <웃음> 어, 한패 잘하네. 어. 음... 이거 왕이에요. 이거 왕 맞습니다. 오! 어? 오오오! <웃음> <웃음> 오오! 오오와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쥐 야, 오 오오오! 오오야야 <웃음> 아이 귀 이거 못하네. 이거 <웃음> 더 이상 하면은 너 이거 집착이야. 담글게야. <웃음> 이거 전갈이야. 전갈. 이거 전갈 맞아. <웃음> 너 아... 맞았어. <웃음> 이거 전갈이야. <웃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전갈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웃음> 나 안, 나안 할래. 우와! 우와! <웃음> 우와! 뭐야! 이게 못해. 지가 게임 설명해 놓고. 야, 이거. 이카야 탑자다! 이거 몰카아 탁자. <웃음> <웃음> 야, 신들렸네신들렸어 그냥. 또 덤벼, 또 덤벼. <웃음> 이거 년에야 이거 에신 아니야. 안할래, <웃음> 안 나. 신들년에 신들년에 신들 이거 두꺼비야. 너 그건 집착이야. 이거 두꺼비, 두꺼비 맞아. 미짠나. 받았다고. 미짠나. 이거 박쥐야. 여기서? 어? <웃음> 야 걸린다. 이거 박쥐 맞네. 아니 나한테 주지 말자. 그러면 나도 받아서? 요거 박쥐 맞아? 라미야? 이거 박쥐 아니 야이씨 에라 <웃음> 에이치야 우리 거짓말을 어? 못하나봐 여기로 집착이 시작되는건가? 라미야 이거 왕이야 <웃음> 맞아 이거 왕이야 야이씨 와이를 <웃음> <웃음> 못하는데 니네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뭔데? 방송 끄라 방송 아 방송 안키고 있다 요요전전이이 <웃음> 전갈 맞 네, 정말, 맞아. 야,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말 정말, 정말, 정말, 야, 노린재야 맞아 니는 <웃음> <웃음> <너는> 어디가서 사기 <웃음> <자기> 치지 마라 네 <웃음> 왕이를 못하는데 이거 혹시 청쇄치 울리기 컨텐츠야? 토식 땐 집착 <웃음> 이거 왕이야 <웃음> 안 받지 <웃음>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웃음> <웃음> 오, 이거 왕이야 아이고 들어갔다. 거기 너무 버리 버 확인을 할게요. 오, 왕 맞네. <웃음> 나도 확인해야지. 이거 왕 맞아라며. 음, 이거 왕이야. 됐어 드디어. 아, 아, 아, 아 드디어. 한명반 같다. 드디어. 한명 아, 드디어! 어? 팔이 아니네. 인정 팔이 아니야. <웃음> <웃음> 오호. <웃음> 뭐 뒤에 표시 막했나? <웃음> 왕이다. 왕이라고 이거? 그러면왕 아님. <웃음> <웃음> <웃음> 맞다. <웃음> 미리 말했어. 미리 말했어. 미리 말했어. <웃음> 말 <되는데>. 박쥐다. 박쥐. 박쥐? <웃음> 막쥐. 박쥐는 아니지. <웃음> 지벌 압도적인 1등이 어? 여기 있던 쥐 어디갔노? 미짱팽이 미짱팽 하지마라 왕이다 왕 맞다 아잇 아 왕이 아니었네 이게 진짜 왕이다 맞다 개같네 <놀람> <놀람> 그럼 이것도 왕이다 맞다 개 같네 <웃음> 그럼 이것도 왕이다 맞다 아니지 아하 스콜피온 보내버렸다 다행이다 전갈이다와 <웃음> <웃음> 이거 응? 한 남자? 자. <웃음> 하하갈 <정갈> 아니다 <웃음> 음. 라면님한테준 거죠? 라면 여기. 아니, h 데 아, 여기잖아요. 라면님인 같은데. 아니. 아, 에라준거 아니야. 안보고안보고준 거임. H대 라미 그러면? 아. 그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 <웃음> 안에 정갈이는 8장이나 10장이정이 좋더라구요 뭐지? 근데 세장이 여기 나와있지 이게 정갈이 확률이 좀 있어 하지만 반대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뭐라> 뭐또 꺾어서 맞다고 할 수도 있지 <웃음> 어? 하지만 정말. 또 꺾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하나만 해라 하나만 넌 카드 <웃음> 어. 게임 하지 마라 이거 정갈 맞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잠깐만 대와를... 야 정갈 지옥 간디 이건 쥐다 <웃음> 이게 쥐라고? 찍찍찍 쥐다 아니다 맞다 <웃음> <웃음> 와 안되겠다 나도 쥐한 마리 준다 확인한다 니 <웃음> <와, 웃음> 확인, <확인하네. 웃음> 네, 미친나? 니 <웃음> 네, 미칫어? 그렇게 반응하면은 다음 사람 못 맞출 것 같나? 아니 뒤에 보인다 독침이 보인다 뒤에. 살려주세요 <웃음> 하고 빌어봐라. 비소아 이건 빗소라? 사실 비솔님. 음 이건 사실 왕입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해봐라. 형님 <웃음> 살려주세요. 이건 왕이 맞다. <웃음> <웃음> <웃음> 다행이다. 이건 전갈이다. <웃음> <웃음> 마케시야전이다마나 <웃음> 전갈... <쫄았나>? 맞다. 어? <웃음> 어? 어? 그래 오! 오! 오! 나 <갖고> <웃음> <쥐 맞습니다. 웃음> 따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따라따라따따라따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요 이거? 디라라 <2D. 웃음> 어. 아, <나요? 웃음> 두꺼비. 뭔데 이거? 두꺼비 에이치야 <웃음> 너 혹시 두꺼비야? 두꺼비 두면서 두꺼비 두꺼비 아니다 어 맞다 오. 오. 두꺼비 어, 이거 전갈인데? <웃음> <웃음> 왜 거기에 벌써 가는데 마지막에 가야되는데 전갈 무조건 맞다 해야지 전갈 맞다? <웃음> 아... 두꺼비. <웃음> 와 두꺼비들 많네. 큰났다. 앞으로 가져가 그냥. 두꺼비. 두꺼비 맞다. 어? 와. <웃음> <웃음> <웃음> 자저저폐잘 보세요. 예. <웃음> 나도 <웃음> 제, 몰라 이제. 어, 본인을 속였어요. 뭔데 뭔데? 뭔데? 박쥐. 아닙니다. 어 본인, 본인을 속이니까 더잘때 오히려 어, 그러네 <웃음> 그러네 어디 모자 잠가려 어디 <웃음> 이거 잠가 맞다 맞다 잠갈 맞다 정해야 <웃음> <전세한 웃음> 어? 어. 이거 방심할 수가 없는데 나 이렇게 되면 박주다 맞다 생각 다시하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아 아, 어. 여기죠? 이거, 예, 예, 두거이 하하. <웃음> 거두거이다나 <마>, <웃음> 확인도 안 하고 간다. 두이이다 <웃음> 맞다. <웃음> <웃음> 오 어휴 다행이다 와나 전갈지옥 두꺼비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웃음> 와이연패이연패 <우와. 웃음> <2연패. 웃음> 야! <웃음> 마! <웃음> 이거는 패자만 고르는 게임이라면서요? 재미없네 나오긴 나온 거 같은데, 12분, 그지2연패박았는데그 말이 나오나? <웃음> 항상 유튜버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웃음> 자, 일단!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댓글, 댓글, 댓글, 댓 구독까지! 초대 달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노바! 네, 노바! 토리 아하 아, 가지 마라, 한번더 해라. <웃음> <웃음> 무조건 넘겨야지, 청세치 <정대체. 웃음> 두꺼비입니다. 음... 두꺼비. 커플. 아 치아라. 아 치아라 그냥 <웃음> 뭐. <웃음>